안녕하세요. 동판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횡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를 할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웃음> 요즘 많이 불안하시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3차 세계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걱정 엄청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아예 싹다 팔아치우신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요. 전쟁은 누군가에게 분명 비극이고 또한 절망이겠지만 또 누군가에는 기회, 돈벌이가 되는 아주 훌륭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한국전쟁, 우리에게는 굉장히 비극이고 절망이었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지 않습니까? 한국전쟁을 기회로 삼아서 경제성장을 크게 할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했죠. 전쟁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통에 뛰어들어서 줍줍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 많습니다. 음, 제가 오늘 행설수설, <웃음> 아무 말 대잔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전쟁을 보지 마시고 가격을 보십시오. 지금 이 방송은 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 미국 주시시장이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크게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주로 기술주라고 일컬어지는 4차 산업 핵심 기업들의 주가들이 많이 올랐죠. 왜 그랬을까요?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군대는 더욱 많아지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언론은 이렇게 또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했죠 저가 매수였다 물론 오늘 저녁 금요일 또더 떨어질 수 있고 다음 주에는 변동폭이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전쟁이 아니라 가격을 보십시오 저는 초등학교때 농구선수였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수비나 공격을 할때 공을 보지 않습니다. 공은 쑥쑥쑥쑥 날아다니는데 그 공이 어디서 어디로 향해 갑니까? 사람에서, 즉 선수에서 선수를 향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이 향하는 사람, 즉 선수를 잘 지키고 잘 바라보는 것이 그경기에서 승리를 얻는 본질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앞서 저는 전쟁이 아니라 가격을 보라고 했습니다. 디디브 이야기하면 요 만약 누군가의 걱정처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가 하는 주식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됩니다. 부동산이 쓸모가 있을까요? 현금이 쓸모가 있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상 자체가 비현실적인 거죠. 자, 그것을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생각하면 결국 가격이다라는 거죠. 비의 현실적인 생각을 멈춘다면, 과거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 왔던 것처럼, 아, 그때가 가장 쌌을 때였구나. 그때 내가 투자했어야 했구나.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어, 되돌아보면 우리는 후회했던, 우리가 후회했던 그 순간은 지금처럼 끔찍하게 두려웠던 때입니다. 주식 투자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에 대한 보상, 대가, 상급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쟁이 아니라 가격을 봐라 할 때요. 특히 기술주들. 이 기술주에 대한 가격, 특히 기술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술하면 언뜻 제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조? 아닙니다. 하드웨어, 즉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술주들은 제품이나 상품이 아니라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서비스라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도 서비스죠. 요즘 안방의 TV, 넷플릭스 같은 OTT 자, 이런 것들도 다 서비스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게임도 서비스죠. 또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가족끼리 주고받는 문자메시지, 카톡, 이것 또한 서비스입니다. 음악 서비스죠. 영화 서비스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업들은 전쟁과 상관없이 계속 매출이 성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보를 찾기 위해서 무심코 유튜브를 들여다봅니다 정보를 찾기 위해서 많은 소셜네트워크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또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는 개인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그렇지 않다 훨씬 더 개인의 가난과 반비례해서 부를, 그대로 부를 성장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가정, 가족들의 통신비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다른 지출과 비교하면 말입니다. 그때는 다 유선전화기였죠. 그래서 전화비가 한 가정, 그 가정의 다른 지출에 비하면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화기가 없었던 가정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통신비가 엄청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식구들 하나마다 전화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 통신비도 통신비 이그니와 단말기 가격도 무시하지 못하죠. 대체로 2~3년 지나면 하나씩 다시 바꿉니다. 물론. 단말기 할인 등등의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훨씬 싸게 오히려 돈한푼 들이지도 않고 교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드는 비용을 무시할 수 없죠. 자 옛날에 유선 전화기만 있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 통신비 자체가 각 가정에서 차지하는 다른 지출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서비스라는 거죠. 사람들은 서비스에 한번 적응하기 시작하면 그 서비스를 포기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또 많은 활동들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들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는 구글, 그죠? 알파벳 A, 주식 종목으로는 알파벳 A. 그 다음에 또잘 알려진 페이스북.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 기업, 애플이죠. 애플은 그들이 만든 서비스, 애플을 스마트폰 파는 회사다 생각하면 그건 너무 작게 하는 겁니다. 애플은 대표적인 글로벌 서비스 기업입니다. 애플의 음악, 애플 뮤직, 그 다음에 애플 영화 자, 이런 등등을 구독하는 매달 돈을 결제하고 유료 구독하는 사람들이 전세계에서 무려 7억 명 이상입니다. 자, 7억 명 이상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으로 치면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애플 서비스에 매달 월정액 돈을 주고 구독하고 있다는 셈이죠. 자,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전쟁이 나든 또 경제기업에 와도 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죠. 물론 이들 기업의 주가가 항상 매일같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길게 보면 항상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길게 보면 이들의 기업의 매출은 계속 계속 성장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전쟁을 보지 마시고 가격을 보시라고 제가 제 농구선수 생활을 잠시 말씀드렸지만 공을 보지 마시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시장 또 투자시장에서 숱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입니다. 노이저 소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을 보지 말고 지금 전쟁도 하나의 서쳐 지나갈 노이저죠. 노이저를 보지 마시고 가격을 보시라고, 즉 사람을 보시라고, 기업을 보시라는 겁니다. 전쟁통에도 이들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고 전쟁이 끝나도 성장합니다. 그들 기업들은 엄청나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엄청나다는 표현,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장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10%, 20% 빠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다시는 그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최근에 이들 기업들이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긴축. 자 그것도 크게 보면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기술주, 테크 기업들이 가격이 떨어진 것은 금리가 오르면서 떨어지는 것은 할인율 미래성장가치를 믿고 지금의 주가가 반영되어 는데그 미래성장가치를 지금 가격으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할인율, 즉 금리로 할인합니다 자이 부분은 네이버 같은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어, 결과적으로 금리가 낮을수록 할인율은 떨어지고 금리가 높아질수록 할인율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가치를 지금의 가격으로 끌어당길 때 금리가 높아질수록 즉 할인율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제가 말장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업은 지금 가치로 평가하든 하지 않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기업은 계속 미래로 성장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미래에 이 기업이 이만큼 성장할 거다라고 하면 그때 가면 이 기업은 그만큼 성장해 있습니다. 대체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지금 가격이 할인율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많이 떨어졌다. 이것 또한 기다리면 오르는 가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긴축이라는 이것도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전쟁과 같은 노이저, 소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차익거래, 예데데 어떤 뭐 애플이라도 어떤 아주 어, 괜찮은 기업일체라도 계속 쭉쭉 빵빵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전쟁, 또 긴축 등등의 여러 가지 시장의 노이즈에 따라서 크게 출렁거리기도 합니다 자 그것들을 이용해서 적당한 차익거래를 실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투자자분들의 투자태도 또 경험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로지 투자자의 판단이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행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이 아니라 가격을 보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의 가격은 어제저녁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주식장고 평가액을 펼쳐보면 온통 파란색으로 즉 마이너스로 뒤덮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이 분명 여유돈이고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10년, 20년, 30년에 반복되는 자본주의 성장 과정에서 지나고 나면 항상 오르더라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요즘 같은 시기에 전쟁통에 뛰어들어서 줍줍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요즘같이 불안한 때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과 함께 행설수설 아무말 대잔치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